지구 가진피고남고한죄 쥐고, 쥐고, 고 쥐고, 경고 쥐고, 쥐고, 쥐 예수님 말로 쥐고, 수고 쥐고, 쥐 하가나님그쇠값지고 값진 피로 남고한 죄의 옷벗겨지고주고경배 주송 <목소리도> 소 a đ you 슬기 <목소리도>